Yeah. <whistles> だいたい暗記してなんかキーワードだけ暗記してまあ自分で適当に喋る感じはいこれまたそうですはい誘導する感じであの紹介してもいいと思うんではいラ振っ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言っちゃ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ああわかりますこの辺ははいうんあさん見たことあります見たことないですねあどなんかやっぱりその観光客 예쁘게 세팅 좀 해봐. 어? 예쁘게 세팅 좀 해봐. w h e 팅 해. s 예쁘게 좀해 봐. n g 내려야지 뭘. 거절하는 게 좋지. 여기도 코스가 짧아서. 어가는 거예요? 음. 네, 해요, 어. 나중에 저기, 제가 저기, 주면 들어갈 때. 네, 네. 네. 안 술안... 그런 느낌이가지고 그... 정말 와, 와시간 다섯 시간 동안 한 번도 못 쓰고 물도 못시 화장실 못갔다 오네 게뭐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제 유튜버님을 소외해놨은게 많이 없어서 네.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음... 수신지. 이게... 그 남자 배우분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a n g Pesang, Pesang, Pesang, Pesang, Pesang, Pesang, Pesang, Pesang, Pesang, p 이 s a 이 g p 니 s a n g Pesang, Pesang, Pesang, p e s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좀.. 이제 또 일정 많으시죠? 아니 오늘은 없습니다 알아봤어요? 오늘은 이제 같이 언니랑 밥 먹고 집에 가는까 집에 가서 아. 이제 일을 하면 됩니다 걸어가세요 네, 아, 설마 첫타고 가야죠 아이 이제 한국 갔다 오고 갑니다 이제 밥먹으러가야지 어우 춥고 배고프다 삼인이야? 좀 Took 작아 보이는데? 아니야, 또 먹다 보면 먹기 전에. 오늘 성향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함부로 짜내는 건. 응, 그냥 함로 짜내. 전다잘 먹었어. 있는데? 아 있어요, 넥장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가본 적 있어요? 어디요? 오사카라. 이 집에 이아아 우리 막 세팅하는 거 봐. 그만 봐. 나한테 안나오잖아 자꾸 이 새끼 아기들. <웃음> 윈윈이잖아, 어떻게 보면. 걔는 자기의 홍보를 얘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건 음악을. 자꾸 좀 그만 봐. 그렇게 연락을 지금 뭐 퇴근 안 하셨어? 뭐할 자신이 있대너무도 애정을 잘. 있대. 까니까도 했어? 아니, 아 당연히 했지. 뭐? 안 사귄데 뽑고를 왜? 사귀고 있다니까. <웃음> <웃음> 섭섭해할 것 같아서 나는 아직 말을 안 할, 못 하겠어. A b o c